음. 아네 아, 천일 법사입니다 아, 이거 녹화방송 이에요 <웃음> 녹화방송 아,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아, 7월 14일 아, 음력으로는 아, 6월 5일 개일입니다 K일 수요일 수요일에 지금 시간이 아, 12시 점심 12시 14분에 12시 14분 천일 방금 전에 <웃음> 바깥에 나가서, 그, 전, 어, 대리운전할 때 타고 댕기는 전동 킥보드 그거 바람 좀 없어가지고 바람 좀 넣고, 주위에서 가서 좀 기름 좀 넣고, 밤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게 기름을 미리 넣고 댕 기름을. <웃음> 요게 이제 부채인데, 손부채. 그날 더운데, 천일이 지랄한다고, 부채 아까 페이스북에는 글 올려,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잘 보여요. 어. 이렇게 네, 글을 썼어요. 그런 오유지적, 오유지적이에요. 오유지적. 어? 내내 스스로 내 스스로 족함을 안다. 그러시고 아, 요거는 이제 그 오유 글자 네 개를 갖다가 한번네 개를 이렇게 많이들 그려요. 이렇게 이 형식으로. 어? 아부족은 아니고 그냥 어, 나름대로는 이쁘게. 전 저게 한다고 요렇게 그려야. 하고 아 요거. 요거는 이제 우유지적 한문을 이제 풀어서 해준 거고 쓰는 거고. 이걸 뭉쳐서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천황정사 응? 천왕정사 천일. 이가 아주 신축년 6월 가지고 천일 이렇게 낙가까이딱찍었어 <웃음> 이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보로요자리요 자리에 그, 저번 평까지 보면은, 저저 요, 요, 자리에, 부채, 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케이스. 근데 이게, 천일이 글을 쓴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쓴 거야. 옛날에 막 여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림, 뭐, 이제, 사군자, 아, 그림도 그리고, 글 쓰고 막 한동안, 옛날 한 5, 6년 전에 연락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 이제 지려서 안 해. 하하 <웃음> 하다가, 그빈 부채라, 아, 이하는 거, 이거나 좀 해자, 해가지고, 이거 아까 그렸다고, 페이스도 올렸는데, 블로그, 블록, 블로그에 넣을까요 블로그에 넣어 보세요, 예. 자, 그, 어제, 밤에, 이 천일이, 이거, 이거 딱 들고 다니면 딱 자세 나와요. 진짜 도사님 같아요. 어 가짜 도사도 부채 들고 다니면 도사 같아요. <웃음> 그, 이제, 신감을 신가물, 제자, 그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어서 그 얘기 나머지, 좀 연관되는 얘기를 이제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이제 오늘은 이제 할까 싶은데, 저 오늘, 오늘, 오늘 할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신가물, 신가물이나 무당, 일반 제자, 이런 사람들의 그 전생. 전생이란 과연 뭐냐.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천일이 얘기했죠. 무당, 제자, 똑똑해야, 똑똑해야지 해몽한다고 했죠. 이분들의 그 전생은,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가 야 너는 있잖아. 무당감이야. 너는 제작감이야. 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찌질이 찌질한 걸 갖다가 야너 내려가가지고 더 이승 내려가 가지고 지구 내려가 가지고 너 무당해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해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여느 무당들, 보살들 재밌는 것은 보살들 있잖아요. 어디 막 얘기하다, 아, 자기는 전생에 천상의 옥황선녀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데, 남자 법사들이, 아, 나는 전생에 옥황, 천상의 옥황선녀였고, 이런 사람 없어. 대부분 여자들이, 여자 보살들이, 나는 천상의 옥황선녀였고, 벌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내 파터리가 그래. 내 <웃음> 파터리가 그래. 근데, 뭐, 지가 천상의 옥황선녀였다니까, 뭐, 그래, 뭐, 티가 없어, 뭐. 그럼 그렇다고 해줘. 해주는데, 자, 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신감을, 신감을, 무당 팔자, 제자 팔자, 법사 뭐 팔자, 아니면 돗닦고 가야 될 팔자, 연락에 비를 구해야 될 팔자,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전생에 어, 일단 업이 많아. 일단, 업이 많아요. 업이 많은데, 그럼 업이 많으면 무조건 죄를 져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그 무당 해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응? 고 그럼 뭐냐 전생에 전생에 있죠 대부분이 도력이 높은 도력이 높은 공부를 많이 한 다시 말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현생에 무당이나 제자하는 거예요. 좀 전에 천일 얘기했죠. 무지랭이 찌질이 갔다가 나가서 너 무당해 너 지구가서 무당하라 이렇게 안한다고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있는 그런 영혼한데 어? 그러한 신들한데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승에 나가서 지구상에 나가서 무당하고 제자하는데 그냥 아무나 야 선착순 이번에 백신마냥 선착순 아니면은 뭐 뺑뺑이 돌려가지고 제일 꼬드발이야 너희들이 꼴등했으니까 끝에서부터 쭈룩 잘라가지고 너희들 가서 무당해 이렇게 안한다고 이렇게 안해요 응? 똑똑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쁘고 멋지고 이러한 신들 이러한 신들 중에 이승에 내려가서 지고 내려가서 무당과 제자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응? 자, 다시 말하면, 이 천일이 현생, 현생에 지금, 이제 법사라고 칭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 천일이. 그럼 천일이 나중에 잘 닦고 살다가 죽었어.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나오냐, 또, 제작감으로 나와요. 왜? 현생에 닦는, 현생에 공부하고 닦은 이 공력이, 어, 만약에 오급이다. 9급에서부터 1급까지 있으면 만약에 5급이다. 요 5급까지만 딱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나와서 5급부터 다시 시작해또딱는거야 바로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1급까지 다 올라가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 그거는. 천상에서 뭐 직함을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샀는지 어쩐다. 뭐 그거, 그거, 그거, 그거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하튼 무당팔자나 제자팔자 어? 이런 운명과 팔자를 타고 난 사람들은 전생에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고 큰 국력이 돌을 닦으신 양반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 양반들이 현생에 나와.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현생에 나오면은 전부 다 현생에 똑똑하고 잘나고 또 잘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근데 그게 안그렇잖아 그게 안 그래? 왜 전생 선천적으로는 전생에, 선천적으로는 그러한 기, 본기가 있는 신이 현생에 지구상에 뿅 하고 나오대 문제는 현생에 나와서, 나와서가 문제야. 나와서. 나왔을 때그 부모가, 그 부모가 애를 낳은, 그 부모가 똑똑하고 잘났고, 그랬으면 어떡하겠어. 잘 키워가지고서는 계속 돌을 이어서 닦고 갈수 있게끔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거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작가물인 집안에서는 뭐가 있냐 그 부모도 다 제작가물이라고 그 부모도 그래서 그 줄을 이어서 오는게 뭐냐면은 그 부모는 제작가물로 오는 그 자손 지구상에 오는 자손을 잘 키워주고 이끌어줄 의무가 있다고 후천적으로 응? 후천적으로 그게 있는데 지랄하고 부모 지가 그걸 몰라요 그런, 집, 그런 집구석에서 지가 태어나 태어나면은 아기는 전생에 있을 때는 큰 신이고 능력있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랬지만 지구상에 뿅 하고 태어나고 보니 그 부모가 제대로 닦고 살았어야 했는데 못 닦고 못 살은 찌질이 부모들한 말이지, 응? 몰라. 야, 세상에 그런 게어딨어 응? 다 비신이야. 내가 잘났어. 이런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가 아기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냐고. 아기가. 그 부모가 길을 제대로 알려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애기 태어난 운명은 무당팔자고 법사팔자고 제자팔자인데 태어난 명은 운명은 아시씨 양나물같은 애기를 태어나고 보니까 이 부모가 제대로 케어를 못해주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거기에 묻혀서 제자팔자고 운명팔 자고 무당팔자인 그 똑똑한 전생의 신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가 되는겨. 그러다 보니 그 현생은 어떻게요? 고단하지, 응? 고단요. 왜? 자기가 현생에 나왔을 때는 빌고 닦고 업장섬멸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마저 자기 급수를 올리고 등급을 올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가 운명인데 현생에 부모의 인연으로 만난 중생이 만난 인간이 그걸 못 알아봐 주니 어쩌겠어 응? 애가 어려서부터 뭔가 좀 남, 남들과 달라 보이니까 오쟤 미쳤나봐 응? 맨 약이나 먹고 병원 약 걸고 저집 병원에 집어넣고 이, 이 일은이 뭐가 되냐고.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과 그 인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 놈의 직구설이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놈의 직구설이다숙대받되는 겨. 왜 숙대받대요? 자기의 부모, 부모면 부모로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임무 자기도 닦으면서 자기 밑에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 또한 똑바로 케어를 하고 끌고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언제 알아? 죽을 때 하는 거지 죽을 때. 또 죽어보면 알지 아이고 내운명과 팔자가 그랬는데 내가 지구에 갔을 때 헛질하라고 살았구나 그러다 이렇게 왔구나 통탄을 하지 죽어보니까 땅을 치는게 아니라 하늘을 치지 억울하지 그래도 어떻게요 자기가 벌써 한 주기 한한 한 윤회의 주기를 지가 허송세월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런거요 예 그러면 제대로 똑똑하게 자기 스스로가 막 깨쳐가지고 뭐 도망을 가든 지랄난 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닦고 가주면 그야말로 대박이지. 왜? 부모가 지랄하고 두드려 막았어도 지가 악착같이 어떻게든 다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고 왔어. 그 대박인거지. 그거야말로 대박인거야. 근데 부모가 부모가 그렇고 자기 주변이 그래 그냥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아이고 나는 내가 무슨 제자여 나는 그냥 이렇게 살쳐. 이지랄라고 살다보면 결국은 이 지구에 온 의미가 없는 거지. 사라져버리는 거요. 사라져버리는 거지. 아까운 아까운 한 생이 잡, 넘어,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자빠져버리는 거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땡 하고 시작을 해서도 남들은 4단계 3단계 2단계 올라갈 때 나는 계속 거기에 그냥 9단계의 몸무잡 자빠져 있는 거지. 저 아래 꼬도발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집에 일이 잘 되냐 한계도 안되지 될 일이 뭐가 있어 안되는겨 응? 안된다고 천리그 어제 그 그런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까미, 까미 되냐 안되냐 그거는 원래 태생 그러니까 그 저승에서 저승 하늘나라에서 이승에 올 때는 다 까미 돼 기본적으로 까미 다돼 되는데 부모와 부모라는 인연을 지어서 만나서 그 집구석에 태어났을 때 얼마만큼 케어를 받고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집안에 무당팔자고 시작팔자고 이런, 이런 집구석들 가만히 살펴보시라고 보시면 제대로 간 무당 제자 이걸 제대로 간 집구석은 다 편안해, 다 편안해. 제대로 간다는 것은 올바르게 가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어이 돈이나 이 쩐이나 생각하고, 지잘 먹고 잘잘 먹고 잘 디비질 생각만 하고 살은 집구석은 다 꽝이요. 그런 집구석,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내려온 집구석 보라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부모 내때 자식 때 그걸 쭉 보면은, 그냥 줄줄이 사탕이라니까. 딱 합이 나와.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어. 응? 또, 무당도 마찬가지. 누군가 집안에 누군가 대를 위해서 간다고 가 이제 가는데,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맨 헛질하라고 살아. 헛, 어? 무당 집까지 무, 무당 핑계 삼아가지고, 헛질하라고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래도 잘 될, 안 된다고. 왜? 전생에 잘못살았는데 너 나가서 무당해 이렇게 안한다니까 응? 이렇게 안해 다시 말해 전생에 똑똑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쁘고 멋있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영혼 신들한 데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지왜 주어진다. 내려가서 중생구제해야 되는데 자기업장 닦아야 되는데 아셨죠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부모가 케어를 잘못 하다보니 내가 내가 올바르게 크고 싶어도 어떻게 요 찌질하게 클 수밖에 없는거요 예 기죽어가지고 엄매기죽어 해가지고 내성적이고 막 이렇게 자꾸 그냥 응? 잘못 산다고 그 인생을 왜 아기니까 모르잖아 인간 아기니까 전생의 기억과 이런걸 다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기, 딱 찾아갈텐데 그게 안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인 그 성격 성격 인격 품격 이런것들이 아기때부터 커가면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온전하게 형성이 안되다보니 안되다보니 결론적으로는 무당감, 제작감은 맞긴 맞대, 법당 차리고 제대로 갈 상황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일이들 얘기지만, 절간의 스님, 우리 무당, 저기 목사, 어? 뭐 저기 수녀, 신부, 다 그런 그 종교의 그 입문해가지고 종교 까라 이렇게 가는 양반들, 전부 다 똑같은 팔자라고. 똑같은 팔, 단지 분야가 어떤 분야, 그 종교의 인형과 그 바탕 쫙쫙쫙올딱 하나라니까, 하나. 조물주. 조물주 하나요. 단지 각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우리 무교에서는 옥황상제, 응? 그, 저기, 그, 천주교에서는 뭐, 천, 뭐 천주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리고 저기 그 저기 불교에서는 누구야 저기 뭐 부처님 아니죠 아기 어디? 응? 저뭐 저기 어디 저비로나자불인가뭐 저기 저저 저기 아미타불 부처님이신가 그분들은 뭐 저기 저기 같던데 <웃음> 그 단일 단, 단일 지도체제가 아니라 <웃음> 집단지도체제 불교에서는 이 어? 예 그렇다고 각자 각 종교에서 칭하고 부르는, 부르는 이름과 그, 그것만 다를 뿐이지 위치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쭉 올라가면 딱한 분이요 조물주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양반 처음부터 같은 같은 팔자라는 거야 응? 같은 팔자요. 그저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 저기 단군 신앙이나 우리 저기 옥황상지 얘기해 봐. 그 양반 못 알아듣잖아. 그지? 못 알아들어 아프리카 저기 응? 인디언들한테 아니 저기 응? 그, 그저 뭐야 아프리카 밀림메사냥들한란 얘기해 우리 단군 할아버지 얘기해 봐못 알아듣는다고 각자 자기네 민족 자기네 생활 터전에서 살아온 그 신의 개념이 다 있단 말이지 응이 그것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니네 정교가 났다 네내 정교가 났다 얘기 아니요. 따지고 다 똑같은 개념의 신개념이거든 응? 신개념이요 그게 아셨죠 자 오늘은 구얘이에요 그 무당감 제작감 응? 이분들의 전생 전생은 뭐야 그만큼 레벨이 되는 응? 신이라는 거요 예 레벨이 되는 신 천상, 옥황상제, 그, 선, 뭐, 옥황선녀가 됐든, 어? 뭐, 지리, 어디, 저기, 뭐 장군이 됐든, 신장님이 됐든, 뭐가 됐든, 또디 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응? 지금, 우리 그, 전환에 제자사, 제자 삼아서 오시는 신령님들, 신 신령인들, 신명님들, 이분들, 이분들 왔다가, 어? 열심히 닦고, 닦고, 하늘나 다시 가시면, 하늘나 가서 뭐 하겠어? 고 하늘나 맨 바둑장기만 두고 누 놀고 계시겠어? 아니라고. 때 되면 저분들도 다시 윤회를 한단 말이지 윤회를 해또 나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저 안드로메다는 화성이나 어디 토성이나 금성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아니 다른 은하기든지 환생을 하신다고 환생을 하셔서 또 이게 우리 인간들과 이런 삶을 산단 말이지 그 저분들이 나중에 환생을 해가지고 응애응애하고 얘기를 딱 나왔는데 그 부모가 몰라주고 어얘 미쳤어 이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 안 해? 이놈의 시끼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오신 그 실령이 신명님들이 열라 닦아가지고 다시 환생을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올려고할때 저분들이 일반 평민으로이 아니거든 저분 태어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지도자 만 중생들의 지도자로 산다고 레벨에 따라서 무당을 할지 법사를 할지 종교 지도자 큰 만약에 우리 조계종 예를 들면 조계종 총무원장이 되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요 기독교 저기 하면 은 뭐요 천주교 같으면 은 뭐요 추기경 이런 식으로 그 네벨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각자 무당감 제작감 이런 양반들은 명심하시라고 응? 슬퍼하시기 전에 저렇게 오신 분들 오신 신령님 신명님 할아버지 할머니 선녀 뭐 이런 양반들이 나중에 닦고 선상에 올라가셨다가 번호표 순번 되면은 이승에 다시 태어나서 또한번또 또 윤회를 또 하신다고 그렇게 가는겨 그렇게 이제 이해하셨죠 응? 그거요 절대로 무지랭이 찌질를 갔다가 현생에딱 내보내고 무당 내가 너 무당해 너 무당 팔자야 제자 팔자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오늘 얘기도이 되게 또 길어졌네 비가 올라가나 하늘이 좀 흐렸네 자 아우 이 뒤에 선풍기 틀어놨는데도 옌라 덥네 <웃음> 잘들 보내시고 어, 좋은 꿈들 꾸세요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고마워.